오잘 모았어 아하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 로젠제입니다 오늘 할 방송은 두달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이두달 동안 마비누이가 어떤 거가 패치했는지 일단 좀 알아보려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뭔지 한마디로 복귀 유저가 좀 보는 알아보는 방송 저돌미 땄어요 여러분 돌일 제가 1월 15일 날 여행 떠났거든요 세인츠 가디언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가옷이나하네 이렇게 플라잉 윙소드야? 왜 합칠 수 없는 거야 아 합칠 수 있고 성공률 보정 아 이런 게 생겼구나 아 여기 이쯤 문제였죠 아야 뭐야 아니 나 지금 여행 떠난 지 10일밖에 안되는데 이런 일 터진 거였어? <웃음> 아니 무슨 떠나니까 본진이 불타고 있네? <웃음> 먹보토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더라 이거 아 먹보토끼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좀 사고 싶다 어그 다음에 이거 되게 궁금한데 화이트의 온타임 이벤트 말고 이거 환타지 파티 환타지 멜로디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거 뭘까? 우리가 됐던 그 선율 밀레시안의 프라하에서 음악이 좋던데 이거 아 너무 예뻐 프라하 아 진짜 예쁘다 음악 이건 정말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거 진짜 나도 너무 기대되는데, 프라하랑 마비노기랑 무슨 연관이인 거예요? 근데 프라 아주 옛날 중세층 유럽에서 음악의 도시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내가 볼때 이거 판타지 파티 같은 느낌이야 이거. 이걸 굳이 이렇게 95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95일 4 시간 이렇게. 이거 막상 가놓고 짜잔 온타임 이벤트였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진짜 간절하게. 저 뭐냐 판타지 파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예측하는게 일단 오케스트라 앨범 발매 여기있고 오케스트라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을 길거리에서 할것 같진 않고 그죠? 오, 악기 이거 좋다 오케스트라 악기 트럼펫 트럼펫 되게 좋다 트롬본 티판 틴파니 아코디언도 너무 좋아 아코디언 진짜 갑입니다 아코디언 진짜 드럼도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데 <웃음> 이것도 <웃음> 15주년 파티가 두근두근 운영진의 월급키트 연장한번 <웃음>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넥슨게임 그 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합시다 팀제 팀장, 던파팀장, 메이플팀장 마비노기팀장 다 모이셔가지고 6월달, 준 이렇게 해서 오, 6월달까지 뭔가 있네요 여기에 누가 마빈 섭종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웃음> 여기다? <웃음> 짜잔 이로써 여태까지 마비노기 즐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는 거야? 너무 큰 그림 아니야? 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쿠압 팀 어떻게 가더라요 아 복... 여러분 죄송... 아 죄송 제가 복귀 유저라 아침판 또 어디있어 난 침판 나아침 아 찾았다 찾았다 피에나 심해 온지 보통 매어 안갑니다 어 당연히 맘만 보는 거만만 일단 빨리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 잡아야 되는 거지 야 한마리 잡기도 힘들다 저거 쌓아야 파이씨 빨강섬 채워줬어 끝난 거야? 어 옮기네 다들 님들 말은 해줘요. <웃음> 아니야, 아니, 내가 눈치껏 알아서 갈게. 제가 눈가십시오 여러분들. 잘 여러분 잘 싸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정 가는 길을 막는 결계가 생성됐다. 결계 생. 아 가지 말래, 가지 말래. 대마, 대마 거시나요? 와 인식 봐봐. 다중 인식 미쳤다. 모여, 모여, 모여, 모여. 그렇지,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어잘 모은다. 허! 어잘 모았어. 오, 오잘 모았어. 아 아니. 아니, 풀 때문에. 세워! 세워! 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지죽여지죽여 죽여주겠지, 죽여지 죽여주겠지, 죽여주아지 죽여주겠지, 죽여주겠지, 죽여주겠지, 죽여주아지죽여주겠죽여주겠죽여죽여죽여죽여 아, 키고 천대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걸 키고 언제 때려요? 뭐야, 그러면 잡은 가 끝이야? 보상이 금화춤, 교감불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 여러분,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크라켄이 더 쉽네, 진짜. 저 정력 모으는 게좀 귀찮지?